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어,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C샵 강좌 보시면은, 거기 네 번째 비디오에 포인트 라인, 그리고 데이터라는 그 워크샵인데, 거기서 이제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세 개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어서,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으로 제가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 if 문장을 쓸때 여기 중괄호 그죠 중괄호랑 중괄호 else 이 괄호들이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이터 타입에서 더블은 소수점을 뜻하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질문을 거꾸로 해볼게요 세, 일단은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컴퓨터는 그 메모리라는 걸 갖고 있고요. 항상 유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쓸때 그것들이 담길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되게 작은 숫자를 담는데 메모리를 크게 할당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큰 숫자를 다루는데 메모리를 작게 할당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어, 프리미티브 타입이라 해서 모든 그 코딩 언어들은 그 데이터 타입들을 지원을 해줘요. 아 이렇게 설명하면 좀더 좋겠다 여기 그 다음 브런치에 보시면은 여기 작품이 그러니까 제 다음 브런치 저희 개인 다음 브런치 들어오시면은 여기 작품이 있고요 작품을 클릭하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총 28개의 매거진이 있는데 맨 밑으로 내려 보세요 제가 아마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야 여기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어 여기 있네요 프로그램의 메모리의 상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좀 하이레벨로 좀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자료 타입들은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형이 되는거죠 01234567 딱딱 디스크트한 넘버 인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수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달수 있게끔 실수형이 지원이 되는데 이 실수형도 사실은 어 내가 0.001 정도의 펄시점만 다룬다고 하면은 메모리가 그게 클 필요가 없겠죠. 근데 0.00001 이런 식의 어떤 그 오차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고 친다면 float number가 안되고 double number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래밍의 언어, 파이썬, 뭐 C샵, 자바, 뭐 C++ 이런 프로그래밍들은 기본적으로 primitive 타입이라고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boolean, integer, float, double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들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맞는 메모리 할당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고, 영 아니면 1밖에 기억을 안 하는데, 엄청 클 필요가 없잖아요. 딱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그, double p r c i s i o n 을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시각적인 자료인 것 같아요. 얼만큼의 더퍼시전 그러니까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더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64비트 퍼시전이 있다고 하고, 32비트는 플롭 넘버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 파이썬으로 코딩을 했을 때 제가 포인트 두 개를 만들고, 이 포인트가 두 개가 같냐라는 걸 테스트했을 때이 콜로했으면 에러가 났어요. 에러라기보다도 포인트가 숫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부적으로 퍼시전이 잘못돼서 이게 포인트가 같다라고 나오지 않아 x, y, z가 이 q 로 하면은 더블 퍼시전 같은 경우에 equal로 했을 경우엔 같이 같다고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플롯 넘버 같은 게 썼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연산을 하다가 이게 반올림을 하거나 이런데 보면은 0.00005에서 반올림을 하거나 내리거나 해서 숫자가 바뀌어 그래서 이게 이 q u a 로 했을 경우에는 같냐라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게 포인트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 에러 때문에 어 같지 않다라고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0.01 이 포인트보다 비교하려는 포인트가 0.01보다 크거나 작다면 뭐 0.0001보다 크거나 작다면 해가지고 포인터를 그 비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펄시전 에러에서 오는 어떤 하나의 트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데이터 타입 더블, 더블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은 C샵 같은 경우는 0.001 어떤 이런 소수점 이하의 값을 어, 저장하는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좋고 사실 거의 플롯 넘버를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시작 강의에서는 나오는 실수는 무조건 더블로 보시면 좋아요. 파이썬은 주로 플롯 넘버고 그래서 시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더블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0.0001, 뭐 0. 0.002를 쓰게 되면 은다 더블의 자료형으로 된다는 거죠. 예, 요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그라스오프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있죠 컴포런트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타입 있죠 타입에서 내가 만약에 더블 해볼게요 그리고 숫자를 뭐 3.000000 이렇게 줘볼게요 그래서 내가 X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바로 해버리죠 A는 어, X라고 해주죠 이런식으로 왜냐면 X로 받아와서 A로 나, 내보낼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더블 클릭하고 슬래시, 슬래시 하면 이런 그 패널 창이 나오죠. 그래서 A에다가 보면은 3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내가 더블로 했을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퍼시션 값이. 사실 플롯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거의 제 생각에는 다 더블로 쓰는 게 제일 좋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플롯을 할 거예요. 아마. 여기 플롯이 없나? 다 더블 넘버밖에 없네요. 예. 더블 넘버밖에 없고, 만약에 파이썬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있을 거야. 플롯 넘버가. 자, 볼까요? 아, 아, 아. 자, 볼까요? 그래서 여기 면 플롯 나오죠. 플롯 나오고 여기는 오히려 더블이 없죠. 더블 퍼시전이 없죠. 네. 그렇다. 여기는 플롯이 더블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플롯하게 되면 은 소수점 이하의 자 다시 아좀 확대를 하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서 더블을 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인티저로 바꿔볼게요. 인티저. 인티저도 바꾸면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원래 에러가 나는데 글라스워프에서 이 에러를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 뭐 5.89를 넣는데 이 x라는 변수에다 넣는데 이 x는 어떻게 선언이 돼 있죠? 어떻게 선언이 돼 있죠? 얘는 지금 인티저로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인티저 넘버 1, 2, 3, 4, 5, 6에서 예를 들면 5랑 5.5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5.5가 들어왔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인티저기 때문에 5로 캐스트를 해주는 거야. 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캐스트. 또 정수 5를 더블로 캐스트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으로 캐스트가 돼요. 예. 그런 변화가 있다는 라 거를 보시고 어, 여기서 이제 뭐 다시 더블로 바꿔볼게요. 더블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천문학 같은 경우 보면 막몇억 광년, 몇 조광년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0.001만 바뀌어도 그 뒤에 엄청나게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은행권 은행 같은 경우도 숫자가 굉장히 커지거나 굉장히 작아지거나 굉장히 많은 숫자를 다룰 때 이게 소수점 이 더블 펄시전을 갖고 있는 그 한계에서 어 넘어나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행권 같은 경우는 얘네들 다숫자를 문자로 바꿔 왜냐면 문자는 뭐 정확하니까 문자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서 다시 숫자로 저장하고 혹은 약간 이렇게 숫자 와 문자를 바꿔가면서 그 0.0000001의 값까지 다 보존을 하려고 하는 막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캐나다의 어디 어디 그 증권거래소에서 이 펄시전 값을 잘못 계산했더니 이게 누적이 되니까 몇달몇 몇 년이 지나니까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뭐 고쳤다 뭐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펄시전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if 문장을 쓸때이 중간 괄호를 열고 닫는 괄로는 뭐냐에 대한 질문인데 1번 같은 질문이죠. 어, 프로그래밍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교와 반복이에요. 이거는 지금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if 구문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if, else, 우리가 C샵을 하는 거니까 if, else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항상 if 한 다음에 컨디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컨디션. 그래서 이 중괄호는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스프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항상 위에서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스프을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야, 진실이잖아. 투르면 은이 안에 있는 이스프을 실행을 해.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else니까. 이게 맞냐 그러면 요구하고 그렇지 않냐 그러면 요걸 해라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밑에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m이라는 게 10보다 작다면 이게 추루한다면 이 안에 것을 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n이 20보다 크다면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구 해라 그래서 if s 구문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간 거예요 또 다른 if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nest 시킬 수 있다라는 이그 젬플들이 있고요 보시면 은뭐 캐릭터를 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숫자를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true, false 혹은 여기 문자죠. 지금 이게 문자로 들어왔죠. 이게 큰다운표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그 if, else, example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스위치 구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분기를 만들 때 if, else로도 가능하고 스위치라는 구문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은어 스위치 있죠. 스위치 있고 케이스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디폴트. 그러니까, 이거 다 아니라고 한다면, 요걸 실행하는 거죠. 마치 if, else 에서, if 구문 가면은, 사실은,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 컨디션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밑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요런,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맞냐? 틀리면은, 그러면 요건 맞아? 아니면 if, else, else if라고 써 있죠. 이것도 틀려? 그러면 혹시 이건 또 맞아? SIF라고 있죠. 여러 가지 조건들 나열하는 거. 이도 여기는 모든 조건이 다 아니야? 그러면 예를 실행을 하는 거죠. SET에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스위치 구문도 디폴트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들어오는 게 얘랑 1과 같다면 1이라고 한다면 요거 하고 브레이크 해주고. 이건 그냥 구문이에요. 브레이크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이랑 같다면 여기 해주고, 3번이랑 같다면 이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 컨디션을 또 나열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드리면 어, if 문장을 쓸때이 중괄호들은 그 if가 그 컨디션이 맞았을 때 실행되는 그스코프그 그 범위를 규정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lse는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었을 경우를 실행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c 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보죠. 어, 제가... 여기다가 C# #하고 하나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만약에 내가 if 만약에 어 x가 5보다 어 크다면 이렇게 하고 어 print 해가지고 true라고 할게요 그냥 true 자 그래서 제가 뭐 10.000을 넣고 여기 엑세터 이렇게 게요그 엑스는 뭐가 되냐? 어, 더블 넘버로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더블 클릭해가지고 패널을 확장시켜주면 아웃을로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지금 5보다 컸을 경우에만 True가 찍히죠? 예, 그 전에는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5보다 컸을 경우에만 True가 찍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딱그 분기, 프로그래밍의 분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else라고 쳐봐요. 이렇게 쳐놓고 좀 확대시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false라고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제가 얘보다 작아졌을 경우에 false가 뜨죠. 예. 네, 그찮아 아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false가 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if else를 또 해볼까요? 이렇게 if else 해가지고 컨디션이 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X가 어, 이렇게 보죠. X가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조건이죠. X가 뭐, 어, X가 뭐 0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으로 하죠. 그럼 이거 꼭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냥 그냥 제가 어뭐 n j 라고 칠게요. 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쭉 컨디션이 밑에 게 밑에 있죠. 5보다 크죠. 얘가 근데 줄어드는 순간 줄어드는 순간 NJ로 바뀌겠죠. 지금 4, 4니까 얘가 4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4보다 작아지는 순간 1보다 크는 순간까지는 이 false, 이스코비 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1보다 작아지는 순간 다시 NJ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조건을 기술하는 거다. 그리고 얘가 스코비 들어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짜다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스콥이 있죠. 지금 여기. 그찮아 그니까 러 얘도 하나의 펑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스콥이 하나 또 있죠. 저 바깥에 제일 큰 거. 여기. 그니까 러 이런 것처럼, C샵은 다 클래스인데, 클래스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메모리도 있고요. 그니까, 러 배리어블도 있고, 펑션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스코으로다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내가, 어, 펑션을 하나 만들면, 펑션도 스콥을 이제, 어,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더블이라고 하고 리턴 값은요. 그 다음에 add nu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스컵을 제가 이렇게 정해줬죠. 그래서 a 어, 더블 a 해주고요. 더블 b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은 뭐냐. 어, a 플러스 b 라고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 L 없이 문제가 되고요. 여기 만약에 되어있다고 친다면 어, 리, 어 print 해가지고, 제가 add number 해가지고, 여기에서 1, 아, 2 더하기 2 할게요. 2 더하기 2, 그 다음에 얘를 2 string,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다 문법적인 거니까, 보시고, 어,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자, 더블이 2 string이 이게, 오케이. 자, 이거는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 컨디션을 밑하게 해볼게요. 밑하게 되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쭉 위에서부터 시장 실행되다가 어? 이건 해당되지 않아. 왜냐면 1.3이니까. 어? 1.3이면은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얘를 실행하면 되겠네. 근데 얘는 뭐죠? 얘죠. 1로 들어가면 여기서 또 스콥이 실행돼 있죠. 그러니까 스콥을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A는 2가 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 B도 2가 대입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스콥 안에 실행을 해서 끝자락에 가보니까 리턴이 있어. 그래서 A랑 B를 더해. 결국에는 4가 나오겠죠. 4라는 이 더블 값이 리턴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4라는 숫자 값인데 4는 뭐예요? 숫자잖아. 예. 숫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더블이잖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더블을 출력하려면 스트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toString이라는 펑션을 쓴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오니까 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콥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걸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이런 거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뭐아뭐 에드넘버 투, 에드넘버 쓰뭐 마이너스, 뭐 평균 값 구하기 쭉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것도 다 뽑을 수 있어요. 어떤 컨디션을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또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넣 되면 되겠죠. 그리고 x는 뭘로 들어오면 돼?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더블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리턴 밸류로 해주면 되겠죠. 리턴 리턴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사실 리턴, 리턴. 이게 에러가 안 나는 수준까지만 제가 그냥 코딩을 할게요. 어... 자, 이것도 사실 숫자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 얘는 스트링으로 바꿔야겠죠. 왜냐면은 얘가 문자니까 볼까요? 에러가 나나? 오케이 에러 안 나죠. 자,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를 여기서 실행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a 아니, 어, a로 하죠. a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가 빨리 이렇게 하더라도 정지해서 보세요. 타이핑 쳐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학습이 안 돼. 내 꼴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워크샵 볼때 드라마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얘를 진짜 물고 뜯고 들어가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X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죠? 왜냐면 A로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hift 칸 누른 다음에 하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A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지금 2로 나오고 그 다음에 NJ가 뜨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기, 길어지거든. 그냥 스콥 단위로 쪼개는 거야. 뽀개는 거야. 이제 컴퓨테이션 띵킹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를 뽀개고 다음번할때 얘를 또 따라 불러서 따로 불러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오가나이즈를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복잡도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이런 스콥. 스콥들이 다 존재한다. 그래서 C샵이나 자바나 C++이나 C나 이런 C 계열들은 이런 어, 식으로 그중괄호로스코을 많이 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좀 달라.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 똑같이 하면은 if 해가지고 뭐 a는 뭐뭐1 0보다 크다고 친다면 이렇게 더블 어 점점을 찍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탭키로 이렇게 되게 인텐드가 되죠. 예, 그래서 뭐 프린트, 뭐 트루. t r u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지워주고 else. 이건 그냥 문법이야. 또 이렇게, 콤마콤마 땡땡 해주고 엔터 치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또 만약에 어, x가 어, 만약에 뭐 100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프린트 n t 그냥 100라고 칠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else.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프린트 뭐, less, less than 1 0 0라들 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은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완전히 그게 되는 거죠 이쪽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스콥이고 지금 else 됐을 때요 스콥인데 여기서또 컨디션이 들어가잖아요 100보다 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인덴테이션으로 스콥을 잡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지만 뭐 되게 소중한 질문 주셨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비디오로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